해당 가격이 125만원 정도 하니까요. 수조에서 네. 봤을 때 굉장히 균일하죠. 네. 균일하고 디스코 현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눈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하나에 최대 130W니까 조명만 1kg가 넘어요. 그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바로 설치가 됩니다. 애니몰로 TV. 그 마린 코스트에 있는 조명 편인데요.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네, 아, 이거 나스. 네 이거는 이제 나스 조명이죠.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냥 가 타입의 조명이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이시는 산호들 보면 그냥 기본적인 LPS들하고 이런 스탑플립이나 레더들 다잘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석차 수령이? 네, 세자고요. 아, 지금 두대 두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대는 아니고 두 대. 아, 두 대. 그래서 전체 광량으로는 한 음. 60와트, 70와트 정도 되는 음. 거예요그리 옆에 한번보여 네, 옆에. 음, 옆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조의 산호의 형태는 비슷해요, 구조, 구성은. 그리고 이 조명은 레이저라는 음. 제품이고요. 현재는 이제 레이저 X로 바뀌었고 레이저 X가 신형이고 이건 엄마. 구형 레이저입니다. 아, 사용한 지 8년이 넘네요. 뭐잘 되고 있어요? 내구성이 굉장히 좋네요. 8년? 일단은 뭐 LED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이고 네. 보통 이제 만 시간 정도가 기본 수명인데 그러니까 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조명이 갑자기 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저항값이 커지면서 조명이 약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제품은 8년 정도 쓰고 있어요. 이 실은 이게 100% 수준이죠 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세게 쓰시면 이제 산호 다 타요 네. 어 탄다는 말씀은 네. 연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산호 타죠 오 이걸로도 되는데 네. 아까처럼 센 조명을 주면 당연히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조명이 가진 게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밖에 못 쓴다 해서 되게 아깝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할수 있는 어떤 가변폭인 거지 산호가 이만큼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명들은 예를 들면 아크로코라를 한다 라는 시도해 볼수 있겠죠 키울 수 있겠죠 방향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음, 네. 자 다음은 제가 아는 조명 하나 나왔네요 네. 캐실 조명인데 네, 캐실은 뭐 네. 캐실. 캐실은 캐실뭐 사실 f o 에는 캐실이다 라는 이제 어떤 나름의 그게 있죠 가장 우리가 실제 정말 깨끗한 바다를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느낌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일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 그런 얘기도 또 있어요 캐실은 산호는 안 된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크로포라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산호를 키우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기가 네. 문제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기를 키우는 수조기 때문에 좀 화이트 톤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 좀 손은 좀 바꿀 수있고요 수 이게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오팩 아틀란틱 예, 이구요 예, 요즘에 뭐 핫한 것 같아요 근데 잘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오팩 네. 쓰고 있는 거 저희 이거 달아놓은 지 거의 1년 됐는데 예,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조명들다 써봐요 예, 제가 써보고 일장일단이 어떻게 되는지 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이제 영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LED 중에 가장 T5 느낌을 잘 구현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렌즈의 특성일텐데 음. 빛이 수조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균일하죠. 음, 네. 균일하고 디스코 현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눈이 좀 편안한 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써보니까 뭐 산호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음. 좀 비싸죠. 근데. 네. <웃음> SPS도 잘 되고? SPS도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뭐 SPS가 잘 된다는 조명이 일반 산호가 안될 이유는 없어요. 아. 네. 근데 일반 산호가 잘 되는 조명은 SPS라는 데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명이 아까 저 너무 강하면 연산호랑 s p s 탄다 그랬잖아요. 네. SPS랑 연산호랑은 같이 원래 한어항에할 수가 없어요. 힘들겠네요. 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 SPS를 보면, 네.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면 네. 일반 산호들이 힘들어할 수, 네. 수 있어요. 네. 너무 하드한 조건이 될수 있어요. 조명뿐만 아니라 수류도. 네. 네. 네. SPS 전용 수조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음. 지금 라디온 디포 네. 프로죠. 디포 네. 프로가 지금 3대 달려 있는 수조고 네. 음. SPS 저정으로 어, 네. 굉장히 큰수조인데뭐이 아, 조명은 뭐 다들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네. 뭐 거의 조명의 끝판왕 중에 하나고 음. 이제 뭐 라디오 같은 경우는 대당 가격이 125만원 정도 하니까요 네.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구성 자체가 거치대도 다별매예요다별매라서이 네. 구성 자체가 지금 거의 400만원이 넘어갈 거예요 조명 구성만 네. 근데 확실히 아까 오팩 제품이 눈이 편하네요 네 그런 차이가 어, 있어요 네, 눈이 확실히 편합니다 눈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눈이 편하게 할수 있어요 아 별도의 디퓨저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다별매인거죠네 음 그런게 제 느낌 비료가 세팅 는 조명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고 대신에 오팩을 가지고 이 느낌을 구현할 수는 없겠죠 아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아 네. 그래서 조명을 자꾸 바꾸시게 돼요 좀 이거 하다 어, 보면, 보면, 예 그렇죠. 좀더 다른 느낌을 원하시게 되고. 근데 뭐 좋은 조명이면, 뭐, 분명합니다. 예. 사실 이 조명의 높이 자체도 일종의 필터예요. 음. 그러니까 조명이 가까운 거하고, 높은 거하고, 실제 산후한테 미치는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조명 값을 세게 놓고, 수면하고의 거리를 벌려주는 방법이 있고, 조명이 약한데, 수면하고 가까워, 가깝게 세팅 하시는 분이 있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나스 조명 같은 경우는 조명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하고 붙어있어도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조명이 세면 쓸수록 수면하고 붙었을 때이 산호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올려주는 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드릴 말씀이 잘 없어요. 아, 아니. 네. 산호 구성이랑 다 다른데요. 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해보시면서 계속 미묘하게 튜닝해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뭐 기본적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생각보다 약하게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호가 탈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 탈수 있어요. 어, 지금 이 조명은 이스리얼 이라는 제품이고요. 넥스팩트. 네. 레이저가 나온 맥스펙트에서 나오는 다른 형태의 조명이고요 음. 어, 유닛 형태의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1700 수조고 저희가 4대를 사용하고 있죠 음.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더 블루 갈색을 위해서 웨이브 포인트, 블루 LED로 직과 음. 장착을 했고요 네. 네. 네. 와요거는뭐 어, 다른 거 없이 네. 그냥 블루로 된바 타입 조명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 어, 기본 LPS들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얘는 몬티거든요 몬치 예 s 스피스인데네 몬치도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냥 LED 바에다가 높이도 꽤 떨어져 있는데 네 그렇죠 저조명 사실 약하지 않아요 에이브 포인트네 에이브 포인트인데 저게 파워 LED이기 때문에 아... LED의 소자 자체가 하나 2와트짜리 소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가깝게 놓으시는 거보다좀 띄워 놓으시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 그게 뭐지? 네, 이건 이스리얼인데. 네. 지금 여기는 좀 제가 실험을 한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서로 다른 수조가 하나로 공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조명을 네. 쓰고 있고. 아, 점프조가 같습니 네, 아... 같은, 같은 물이에요. 네. 같은 물이고. 이쪽은 좀 밝고 이쪽은 좀 어둡죠. 네. 그래서 이쪽은 이스리얼이 지금 총 8대. 와. 8대면은 얘가 하나에 최대 1 3 0으니까 조명만 1kg가 넘어요. 1kW? 네. 그리고 이 조명도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해도 대당한 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8대면 400만원 정도 되고, 네. 여기 따로 이제 구조를 또 만들어가지고, 네. 천장에 박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래저래 신경은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쉽다. 아, 결과적으로는. 아좀좀 좀 애정이 있어요, 좀, 좀, 좀, 좀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쓴 것도 아니고 네. <웃음> 결과가 아주 베스트인 것도 아니고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가급적 많은 제품을 쓰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제품을 써보려고 하죠 네. 그리고 반대쪽은 그냥 웨이브 포인트를 쫙 걸었죠 와. 이제 단위 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바로 설치가 된 거고 얘는 여덟 개의 리스리얼 유닛으로 설정이 된 건데 그러니까 조명의 가격으로 비교해 보자면 쟤는 저기가 한 400만원 정도 되고 걔는 이게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되죠 그러니까 반값이죠 네. 이제 이쪽이 좀 관리가 필요하니까 네. 좀 일부러 최대한 띄어놓은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업하기 편하게 그래서 결국 같은 물과 같은 이제 상태인데, 조명이 지금 다른 걸 쓰셨는데, 네. 만족도나, 이런 생각하신 거는 좀 어떠신지? 그냥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돈 따라가는구나. 아 <웃음> 내가 쓴 돈만큼 그만한 네.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확실히 맥스팩트, 이질리얼이 낫다. 당연히 이거보단 저게 낫죠. 아 네, 당연한 거죠. 뭐 가격이 네. 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당연한 네. 거고, 또 이제 저거보다 더 비싼 게 있기 때문에, 네, 저것도 약간 또 아쉬움이 또 있는 거고 단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마린 코스트에서 어, 수조별로 어떤 조명을 사용하고 있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몰로 TV의 테드 DK 이 네, 마린 코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